앱스플라이어를 사용하여 구글 애드워즈 트래킹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애드워즈 링크 아이디를 만드세요. 애드워즈 대시보드로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공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된 계정을 선택합니다. 차사앱 분석 박스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앱 분석 제공 업체 목록에서 앱스플라이어를 선택하세요. 링크 아이디를 생성하시려는 앱의 OS를 선택하시고 앱 검색 목록을 열어 관련된 앱을 선택하세요. 링크 아이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생성된 링크 아이디를 복사해 두세요. 에드워즈 상에서 앱을 구분하는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조심하세요. 각 OS의 앱별로 이 과정을 반복하여 링크 아이디를 각각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앱스플라이어 상에서 에드워즈를 설정하세요. 이제 앱스플라이어 대시보드로 옮겨서 인테그레이티드 파트너스 연동된 파트너 탭을 클릭하세요. 구글 애드워즈를 선택하세요. 조금 전복사해 두었던 링크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세요. 이 창에서 클릭 룩백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으신데 애드워즈와 일치하도록 30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dWords 코스트 항목의 커넥트 버튼을 클릭하여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신 후 AdWords 캠페인의 사용 비용 정보를 앱스플라이어로 가져오세요. Save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세요. 세 번째 단계, 인앱 이벤트 매핑하기 이제 인앱 이벤트 탭으로 이동하세요. 애드워즈로 유입된 사용자의 인앱 이벤트 포스트백만 발송할지 모든 인앱 이벤트를 애드워즈로 발송할지 선택하세요. 애드워즈와 미리 설정된 인앱 이벤트 이름을 사용하여 포스트백 발송하시고 싶은 인앱 이벤트를 연결하세요. AF 앱 오픈 이벤트는 세션 스 s 트를 사용하셔야 이후 리타겟팅 캠페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Save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세요. 중요합니다. AdWords의 새로운 전환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앱 이벤트가 최소 한번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No Recent Conversion에서 Recording Conversion 상태가 되려면 최대 6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전환 트래킹하기 에드워즈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공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측정 섹션에서 전환 메뉴를 클릭하세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환 리스트에서 앱을 선택하세요. 타사 앱 분석에서 계속을 클릭하세요. 모든 앱의 퍼스트 오픈 옆의 박스와 가져오기 원하시는 전환 옆의 박스를 체크하세요. 가져오기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하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앱스플라이어에서 트래킹한 전환을 전환 액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위해서는 전환 이름을 클릭하세요. 축하합니다. 이제 앱스플라이어와 AdWords를 통한 앱 인스톨 트래킹 설정을 완료하셨습니다.